하고 찍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천연 샴푸를 한 6, 6개월 정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천연 샴푸를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 제가 이제 모임에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요즘 이제 뭐 천연 비누다 천연 이제 스킨 로션을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이제 샴푸부터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음, 말해봤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 샴푸를 이거를 사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샴푸를 한 6, 7개월 정도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샴푸도 하고 린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눈이 좀 약해서 어, 샴푸하고 나고 그러면 이제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안약으로 씻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 샴푸를 쓰고 나서부터는 제, 저도 잊어버렸어요 눈이 이렇게 안약으로 눈을 이렇게 닦고 그런 거를 지금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천연 샴푸가 좋긴 하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되면은 이제 어뭐 염색들도 자주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머리 안에 이제 그 머리 구멍이 머리카락 구멍이 이제 휴먼 구멍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안 나는 그런 데도 있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 가늘어지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어, 이 샴푸 쓰고 나서 제가 이제 천연 샴푸 쓰고 나서 그냥 개,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머리 상태를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감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파마 머리예요 제가, 그리고 저는 샴푸할 때꼭 이걸로 감거든요. 지압도 될 뿐더러 손톱으로 긁지 않으니까 머리 안에 이제 상처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쓰고 있어요. 푸한 걸 좋아해가지고, 이제 머리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집어갖고, 중간중간에 좀 열을 가하면 이렇게 머리가 좀 오랫동안 좀 살아있더라고요. 제가 제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천연 샴푸 쓰고 나서 네, 지금 제가 파마도 하고 코팅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기만 부분으로 제가 집에서 염색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여기 신머리가 좀 생기니까 그대로 있다는 거뭐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머리 빠지 잘 빠지지 않고 머리결 그냥 아직도 푸석푸석 하지 않고 곱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샴푸를 한번 추천해 보려고 제가 한번 찍어 왔어요. 이상이었습니다. 먹뿌리 엄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